원통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. 삽입에 도형, 기본 도형에 보면 원통이라고 있습니다. 원통형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조절점이 보이죠. 그래서 모양의 변경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다시 삽입 도형 이제 아래에 보시면 음, 순서도라고 있습니다. 이 순서도에도 원통같이 생긴 아이가 있죠. 얘는 순서도의 자기 디스크라고 합니다. 얘를 클릭해서 만들어주시면 얘는 조절점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간격조정이 안되죠. 회전을 시켜서 위치는 바꿀 수 있지만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원의 크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만드실 때 삽입의 도형 기본 도형의 원통을 선택하시고 회전시켜서 노란색 조절점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